예수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 식사는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양은 없고요 그냥 떡과 포도주만 준비했어요 양고기를 잡을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불현듯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자기 피라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게 뭐야? <웃음> 뭔말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떡과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떡과 포도주만 준비했다. 왜? 내가 양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양이라고 내어주신 거죠. 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양이니까. 그래서 이내 몸이 너희가 먹을 고기고 내 피가 너희의 삶에 발라져야 되는 거야. 이거죠. 내 피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희를 지켜주는 방어벽이 될 것이고 내 살이 너희로 하여금 적대적인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받아 먹어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포도주를 피라고 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언약의 피니 그러셨어요 언약의 피 무슨 말씀이에요? 이 피가 천수백년 전유월절 원년 사건 때 잡았던 그 양들의 피에 담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을 6월절 구원 역사의 완성에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피가 너희를 붙든 어둠의 제국의 손목을 끊어놓을 것이다 내 피가 이 피가 너희를 어둠의 제국에서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피가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 피가, 이 살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협박하는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이 피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어라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지난 3년간 제대로 따라다녔다면 반드시 알아들었을 제자가 거기에 있었어야 한다고 여기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 사건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자신의 몸과 살을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여쭈어봤더라면 어땠을까 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게 내 피요 이게 내 살이다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들이 가슴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29절로 31절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잘못 알아들은 제자들은요. 지금 노래 부르면서 감남산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감남산으로 막 노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즉각적 반응인데 약간 까칠하고도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얘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라는 외침을 이제 외쳤는데 자이 외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부정적인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말에 어떻게 감히 나를 포함시켜? 난 아닌데 너희 중에 대다수는 나를 버릴 거야 그랬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나는 아닌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즐기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전제, 자기들의 그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결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따라서 한마디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내 인생에 박혀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가 평생 속았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에서의 정답시라는 존재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인가? 뭔가 뭐 이따위 질문 있죠. 이게 저에게 너무 오랫동안 제 속에 꿈틀거리면서 저를 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힘이거든요. 내 인생 여러분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지는 시간이 와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너무나 충분한 상태가 와요 그때 주님이 그게 내가 구했던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모든 관심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보석같이 만드시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죠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무는 무엇일까 오직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의미심장한 어조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도 제자들의 마음에 일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의미심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백날 들어도 안 들어가요 결국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 의식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 말하는 당시에는 진심인 것 같이 확연히 느껴질지라도 언제나 가서로운 거예요 이 지극한 자기중심성이 우리들의 치명적 약점이죠 우리들은 요 약간이라도 자신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주 이런 진심어리고 확신어린 뻥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진심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나 뻥이에요 왜 그런 상황에 빠지는가 하면 내 인생에 초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 내 인생에 초점이 있으면 하나님 사용자가 된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을 내가 써먹으려고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악순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와야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으면 그 뜻이 안 들어와 이 악순환 이 악순환이에요 따라서 악순환과 선순환의 고비가 여기에 있어요 죽지 않으면 내 전제 내 욕망 나에 대한 의식이 죽지 않으면 결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잘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잘 들리고 잘 들어야 죽어요 잘 듣고 잘 죽고 잘 죽음으로 잘 듣고 잘 들어서 잘 죽고 잘 죽음으로 더잘 듣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나의 삶에서 마이, 내 인생에 대한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져가는 거예요 잘 죽어서 잘 들리고 잘 들려서 잘 죽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안 죽어서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못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결국 나 하나 꼴랑 남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만 딱 남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있, 없는 거죠 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선순환으로 이동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내 결심, 내 각오, 내 생각의 허무함과 부질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본능의 소리, 내 감상적인 소리, 내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통과할 때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다구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제, 자신의 의지의 허망함을 온몸이 분해되도록 절절하게 깨달아야만 했어요 베드로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해요 라고 말할 때그 모든 그 자신의 그 눈빛과 자신의 자신의 찬 확신과 자신의 의지와 결연함과 목숨을 버릴 것 같은 어떤 그 강렬함이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의 온전한 허망함을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 돈, 힘, 안정, 인정욕구, 온갖 추구들의 안쓰러움과 모든 수치스러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바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잔인한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들은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나를 다시금 의탁하는 힘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경험과 전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의 시간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내가 부서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고 닭 우는 소리를 날마다 듣게 해주세요 내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에만 기대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진실로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날마다 그 날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요.